아, 이리 어 大家好 w h t do you g s t h i n 자, 타이완! 배고파 돼지인 줄 알았네. 할아음음 자, 이게 대만의 가장 유명한 우유 입니다이 우유, 와우. 고기, 면. 야, 진짜 고기가 크다잉. 안고 약간 얼렸나보다.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떡으면될것 같아. 와, 머리 띠막이 있는데? 오 <목소리도>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뭐야? 빨리 올리고 아, 그냥 망고. 망고를 먹어 봐야지. 말해 줘. 뭐예요? 망고 빙수 빙수. 빙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배불러서 뭐, 아이 먹고 싶다고 망원 시작이네. 가방을 삽니다 공부 음. 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자, 자. 자, 빨리 자. 자, 잖아 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마왔 어, 요저 선도부입니다. 대만 맥주. 섭취합니다 <웃음> 자, 또 우리 대만과 우리 한국이 하나 되는 네, 시간을 지금을공연의 시간을 갖네. 아, 맥주가 연해요생각 보다 이게. 이 역시 여기 한국 사람은 누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왜이 유통기간이 있냐 맥주가 여기 배 이름이 뭐라고? 여기 백원술집인데 이름은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 대만촌 첫날. 첫날 첫날에 백원촌이구나 아... 아, 마무리지 마무리 백원 네. 술집 중앙시장 중앙시장 아. 아, 첫날 공심채 소고기 먹자 공심채를 우리 졸전에서 가장 입맛이 좋은 한현민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네. 먹고 한니민술 한잔 먹었고요자 공심채 영님은 아니고 맛, 당근, 고사리, 무침. 오, 맛있나 보네. 오! 이걸 싫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도 보지라고. 오!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아, 계속 들어가 그냥 계가 정신을 보고 있어. 정진이잖아 신문이야 신문이야 신문이야 신문이야 신문이야 신문이야 신문이야 물이야신문이이야신5 8 58도. 58도. <웃음> 감사합니다 자 피디 불러지아왜 이러는 거야 아싫리월사일토나바리 Four 오포 여기 진짜 멋있다. 나 이게 되게 유명한데 가 몰랐네 여기. 자아 여기는 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